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진은 결국 여백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멀티플 디멘션을 하면서 제가 마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만 설명 드렸는데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에 베이스라인 있죠 베이스라인이 하나만 체크되어 있느냐 또는 둘다 체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액티베이트 그러니까 베이스라인과 그리고 액티베이터 퍼텐티클레 있죠 여기 x축이죠 여기 y축입니다 활성화 여부에 따라서 한쪽에만 또는 양쪽에 모두 마진을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멀티플 티멘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마진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은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중에서요 이거지스팅 라인 그리고 투포인트 그리고 엔드 앵글 있죠 엔드 앵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퍼텐티큘러에 대해서 동시에 마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체크되어 있는 경우는 한 번은 베이스라인을 위한 마진 설정하고 또 들어가서 이번에는 퍼텐티큘러에 대한 마진을 또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거 자그 그렇죠? 결국은 이게 생성되는 치수를 어느 구역에 어느 위치에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마진이항상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파일입니다. 자, 먼저요. 드래프팅에서 오디네이트 지수에서요. 저는 이거 체크해제했습니다. 샌네임 체크해놨어요. 네, 이렇게 샌네임으로 맞춰놓은 것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마진을 여러 번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복습 하에셈치고요 리셋하죠. 멀티플로 하겠습니다. 원점은요. 요 점을 원점으로 잡아보죠 이렇게 가지고, 점이 없으니까 물론 이거 가지고 미리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점을 찍으면 되겠죠 없으니까 이두 개의 선에 교점을 해서 원점을 설정했습니다 요건 일단 닫죠 닫겠습니다 자 먼저 마진부터 설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둘 다... 아... 자 아까... 저, 죄송합니다 자 베이스 라인으로 잡혀있다 요거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국은 치수가 어떻게 매겨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위아래로 매겨진다는 얘기죠? 그러고 치수 배치는 이쪽 아니면 이쪽에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쪽에 배치하고 싶으면 이쪽 선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찍으면 될 거고 이쪽에 배치하고 싶으면 이쪽 선에 해당되는 어, 그 외각선에 해당되는 어떤 점을 선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자해보죠 찍고요. 포텐티큘러 하겠습니다. 리셋 한번 할까요? 포텐티큘러 저는 20정도 잡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이쪽에, 이쪽은 이쪽에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죠? 자, 먼저요. 그러면 이 점을 찾겠습니다 거점이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생성되겠죠 그렇죠? 자, 쭉 드래그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배치되는 겁니다. 왼쪽에요.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에 배치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다시 한번, 그렇죠? 베이스 라인이다 그러면 이거 누르셔 가지고 이번엔 20도 같이 하는데 위치는 어디? 이 선에 있는 어떤 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입니다이 점을 잡아보죠. 오케이. 그럼 이쪽에 생성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범위 잡으면 이쪽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맞죠자 그렇죠? 이번에는 퍼텐티큘러 결국은 이 축이죠. Y축입니다. Y축에 대한 치수니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겠죠? 자이 부분은 위쪽에, 이 부분은 아래쪽에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defi 마진에 오셔가지고 20도까지 한 30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리셋 한번 하고요 p o t e n t i a 로 3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찍겠습니다 여기 그렇죠? 엔더 포인트, 밑에 엔더 포인트 찍으면 안되겠죠 자 오케이 하면 위에 구역이 생기죠 자 그런 다음에 요렇게 범위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생성이 되죠 네. 그 다음 요 부분은 아래쪽에 비치하고 싶습니다 그럼 요거 누르셔가지고 p o t 큘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30 그대로 서는데요. 이번에는 밑에 선, 외곽선에 해당되는 어떤 거점이나 뭔가를 잡으셔야겠죠. 자, 거점 찍겠습니다. 오케이. 뭐 아래쪽에 구역이 생성되고 이렇게 쭉 범위를 잡았을 때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 어떻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마진을 여러 번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 둘다 체크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둘다 합시다. 그렇죠? 자, 클로즈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지워버리죠. X. 이번에는 리셋 한번, 둘다한 해보겠습니다. 그럼 멀티플 방식으로 하셔가지고, 일단 여러 옵션은 해제하겠습니다. 원점, 예, 똑같이 이거 가지고요. 요렇게 잡았습니다. 마지에들어 오죠. 둘다 하겠습니다. 가지고, 이럴 때는, 예,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여자음. 20 정도. 있죠 동시에 생기니까, 수평 좌표랑 수직 좌표랑 동시에 생기겠죠. 그러니까, 자, 이 끝점을 잡아보겠습니다. OK 누르면 가상의 구역이 두 군데 동시에 생기죠? 그래서, 그래서 범위를 또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지수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얘기였어요. 퍼텐티컬러 방식은 이제 뭐, 많이 도사가 되겠죠?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거 지스팅 라인이라고 했죠? 요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라인을 이용해서 뭔가 음, 지수를 잡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죠. 이 라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셋 한번 하고요. 멀티플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따는 뭐 싱글 디멘션, 싱글 타입 있죠? 싱글 타입에서 써놓은 마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점을 요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하나만 행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둘다 하면 이게부터는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쪽이든 이쪽이든 하나만 했을 때는 문제 안 생기는데 둘다 하면 문제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라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리셋 한번 할까요 일단 타입은 이거 짓은 라인 쓰겠습니다 2 0서버죠 그런 다음에 이 선을 찍겠습니다 여기 옵션이 비활성화 돼버리죠 스냅 옵션이 이 선을 찍겠습니다 자, 오케이 누르면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거역이 생기는 게 보이죠 베이스 라인은 결국은 무슨 얘기죠? 지수가 X축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치수가 생길 건데, 이쪽 선에 배치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해보시죠. 이쪽에 쫙 배치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퍼텐티큘러를 할 겁니다. 이거는 해제하고요. 그 다음에, 얘 가지고 다시 한번, 이거 지스는 라인 해볼까요? 이번엔 이 선을 써보겠습니다. 이 선을 사도 되고요. 해제할까요? 다시 한번 똑같은 선을 써보도록 하죠 20입니다 오케이 하고요 선을 사각형을 이렇게 쭉 범위를 잡아보시죠 그럼 치수가 이렇게 생성는 겁니다 그렇죠 자아시죠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럼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X 하겠습니다 리셋 한번 하죠 멀티플레어 원점은 여기로 잡겠습니다 둘다 체크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진. 이거지스인 라인 같은 경우는 동시에 한 번만 하나만 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 메서드 방법을 지금 당신은 이거지스인 라인 옵션을 썼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 동시에 여러 타임 음, 한 번에는 한 번에는 한 개의 베이스 라인만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베이스 라인을 위한 선을 하나 잡고요. 오케이 20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고 일단 빠져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파텐티큘러를 위한 라인을 또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셔 가지고. 예,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꼭 유지스 라인 했으니까 꼭 유지스 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그렇지 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번에는 퍼 어, 파텐티큘러를 위한 선. 저는 이 선을 잡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아,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이 축이니까요. 이 선을 잡겠습니다. 이 해제하고요. 이 선을 잡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쭉 범위를 잡았을 때 지수 배치를 아, 죄송합니다. 마지 r g i n must be first horizontal vertical direction이 먼저 설정되어야 된다. 지수를 뭐 생성하기 전에 vertical direction하고 horizontal direction 양쪽에 존재해야 된다. 야,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선 말고 이 선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두번 해보죠, 뭐. 굳이. 한꺼번에 하려니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세 하고요. 멀티플러 원점원, 이 점을 잡아보죠. 됐죠? 옵션 도 없애고요. 둘다 하겠습니다. 자, 얘를 찍고요. 20으로 하죠. 여지스 방식으로요. 요선을 위한 선을 하나 잡았습니다. 됐죠? 자, 베이스 라인을 위한 겁니다. 오케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지스틴 라인 하시고요. 20 그대로 쓰겠습니다. 아래선을 찍겠습니다오케이 하죠. 마진 디렉션이 정확하지 않다. 아, 이게 뭘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음... 이 선에 대해서 옵셋 개념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리셋 한번 하고요 이거 지스팅자 요쪽 이쪽, 요쪽 동시에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직축에 대해서 음자 그러면 서포트 크레 a 이팅 마진 자20될것 같은데요 이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교점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볼까요 이게 좀 비활성화 되어있죠 당연히 이찍걸 예, 보죠 오케이 마진 디렉션이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캔슬하고요 동시 하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해보죠 리셋 한번 하고요 멀티플로 하겠습니다 옵션을 해제하고요 오르지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자, 일단 베이스 라인을 위한 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지신 라인 예 찍으시고 20을 하죠 오케이 한 다음에 치수를 기입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입이 됐죠 자 이번에는요 예 해제하고 퍼텐티큘러를 하겠습니다 그럼 예 찍으시고요 여지은 라인 한 다음에 이 선을 찍겠습니다 20입니다 오케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범위 잡아보죠 아래쪽이 생성이 되죠 둘다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하고 이 선이 직각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예. 얘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존에 있던 선을 참조해서 작업하실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버벅됐네요. 많이 버벅됐죠?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이번에는 네. 요거 있죠? 투포인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번 여기 점이랑 선2 점에서부터 얼마 없애될 것이냐?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2, 3번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이 뭐가 되는 거죠? 음. 결국은, 음,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한번 배치를 해보죠. 얘도, 동 봉시하면 에러 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보도록 하죠. 멀티플 디멘션 하겠습니다. 원점은요,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 에 먼저 베이스 라인을 위한 거. 맞죠? 마진 들어오겠습니다 20만큼 띄겠습니다. 어느 점에서부터? 저는 이 엔더 포인트에서부터 20만큼 띄울 겁니다. 내신투 포인트로 하죠. 원점 여기 잡혔습니다. 첫 번째 디렉션을 보는 거예요. 그 맞죠? 디렉션. 음, 백타, 오리진, 백터 엔더. 자, 이끝점을 잡죠. 아, 센터 포인트. 여기 센터 포인트 잡으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가상의 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가상의 선. 이런 선 있죠. 이 선하고 평행하면서이 점에서 20만큼 떨어진 가상의 구역 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진이 오케이 okay 하면 만들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보겠습니다. 지수가 쫙 배치된 게 보이시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럼요. 다시 한번 퍼텐티큘러 예,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찍으시고요. 투 예, 포인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부터 백터는요 2점과 이 2점을 이 찍어서 20만큼 떨어진 가상의 마진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지수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재미난 지수 배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포인트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요 엔터 앵글을 쳐보겠습니다 앵글이에요 맞죠? 그렇죠? 각도적 결국은 각도 리셋하고요, 멀티폴러 보겠습니다. 원점은 요 점을 잡아보도록 하죠. 어디죠? 요거 누르시고요. 선 찍고, 선 찍고, 하면 가상의 교점이 잡혔습니다. 자, 마진, 음, 이거는 동시에 할수 있을까요? 앵글,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진. 잡으십시오. 아,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죄송합니다. 이, 거 지스 라인하고 투 포인트하고 엔터 앵글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설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그래놓고 계속 동시에 아까 전에 설정하려고 그렇게 지랄 발광을 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자, 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못한다는 얘기죠. 일단 베이스 라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많이 찍고요. 리셋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엔터 앵글. 그러면 어느 점에서부터, 그렇죠? 베이스 라인이랑 선 치수가 어떻게 매겨진다는 얘기죠? X축에 대해서 위아래로 매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이 거점에서부터 각도 몇 도로 먹여볼까요? 한 45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만큼 줄까요? 오케이. 이렇게 매겨지는 게 보이시죠? 이 점에서부터 45도. 이렇게 매기고 싶, 이렇게 하고 싶면 각도를 뭐1 3 5도라든지 이렇게 90도보다 큰 값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임의선을 임의원을 쭉 잡아보겠습니다 지수가 이쪽에 배치되는 거죠 자 됐어요 베이스라인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예. 퍼텐티큘러 방식으로 찍으시고 엔 엔글 하겠습니다 자, 이 점을 찍죠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해서는 한 135도 주겠습니다 20만큼이요 케이 하면 이렇게 생성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쭉들어가셔가지고 좌표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글로자죠. 여러가지 기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호리존탈은 호리존탈이 있고 버티칼이 있죠 요거는 리스테드 한번 하겠습니다 멀티플로 하죠 원점은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다음에둘다 하겠습니다 마진해보죠 둘다 체크 활성화되죠 근데 여하튼간은 둘다 동시에 할수 없으니까요 자, 그럼 뭐냐면, 베이스라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버티컬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버티컬이요? 왜냐면, 하 베이스라인, 은 베이스라인은 X축이지 않습니까? X축에 대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매겨질 거니까, 결국은, 지수 방향은, 시수가 매겨지는 방향은 수직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점에서부터, 얼마큼 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 점을 잡을까요? 엔더 포인트에서,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마진을 만들고, 그에 그렇죠?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수를 매기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 해제하고, 포텐티큘러를 하면 뭐가 활성화되겠습니까? 이번에는 호리전탈이 활성화되겠죠. 반대로. 네. 저는 이 점을 찍고요. 오케이. 위로 생성이 되고, 쭉 잡으면 이렇게 지수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수평 아니면 수직이죠. 그래그 그렇죠? 그러니까 뷰가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수평 수직으로 그냥 매기고 싶다 그러면 이게 좀 나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뭐포텐티큐러어 베이스 방식까지 도 충분히 매길 수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마진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마진 구역에다가 좌표 치수를 배치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계속해서 멀티플 방식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 더 있죠 었 네, 리셋 한번 할까요? 싱글 디멘션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싱글 디멘션일 때는 멀티풀은 그렇게 한다고 치고, 싱글 디멘션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점을, 요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인터섹션 하셔가지고요. 이 선과 이 선. 그럼 여기가 잡혔죠? 자, 왼둘다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진 있죠? 누르겠습니다. 20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10 주고요. 제가 3층짜리. 그러니까 20, 30, 40 해가지고. 3층을 만들겠습니다, 마진을. 어느 점에서부터. 저는 교점하셔가지고요. 해이 선과 이 선의 이 교점에서부터. 오케이 누르면 위아래로. 근데 아까전에다 실선이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어, 뭔가 이상하게 점선이 보입니다. 점선이요. 실제는 실선의 치수가 기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점선은 왜 있느냐? 지금 선이 몇개 생겼다는 얘기죠? 하나, 둘, 세개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쪽에 대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을 수 있나요? 얘는 드래그 방식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점 하나 그래서 그렇죠? 워터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1층에 치수가 배치된 되 1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 나는 그죠이분에는 이쪽에 대해서는 2층에다 배치하고 싶어요. 2층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점선 있죠. 점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시죠. 여기다 액티브 마진하면 그게 이제 기준선이 되는 겁니다. 이쪽도 해볼까요? 그럼 이쪽에 3층에다 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액티베이트 마진하면 얘는 2층에 얘는 3층에 자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층 얘는 3층 하이 뭐환상적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적절한 위치에 치수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개념이었어요. 그러다가 어... 마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또 10주 시고몇개더 하나 엔터 치면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에요요 요 선에서 이번에는 액티베이터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찍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고청에 치수가 기입이 되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식으로 싱글일 때는 싱글 디멘션 타입일 때는 이런 식으로 활성화, 비활성화를 거치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비활성화 시키면 어떻게 되죠? 맞죠? 그렇죠? 나머지 거를 하나를 또 액티베이트 시켜야겠죠?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할 거면. 그렇죠? 자, 멀티폴 그러니까 방식하고 싱글 방식은 좀 다르게 마진이 작동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배치했다. 그럼 이쪽에 배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다시 마진을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진 들어오셔가지고, 버튼 티큘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0을 하죠? 예. 한 3층짜리 또 만들어 볼까요? 누르셔가지고, 이 선과 이 선의 교점에서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계속 활성화 상태니까 이번에는 이쪽 선에서 액티베이터 이쪽 선에서 액티베이터 하면 이 1층에 각각 배치가 되겠죠. 얘는 3층에다 배치해볼까요? 액티베이트 그런 다음에 이 점을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배치되죠? 이렇게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 싱글 타입에서의 마진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싱글에서도 멀티플이 했듯이 여러가지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마진 구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 부분들 여러분이 좀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설명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